제 이름은 데리송이고요 저는 미국 UCLA 기계항공공학과 교수를 있고요 로봇 연구소 로멜라 로바릭스 앤 맥든지 라비터의 소장으로 있습니다 저는 로봇을 연구하고 로봇을 만드는 로봇공학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온했던 컴퓨터는 애플 2 플러스의 새 운상과 버전 했었죠 사실 저한테 제일 가슴에 았던 컴퓨터는 맥인토시 s e 아, 이게 일체형이었죠 그 친구네 집에서 처음 봤는데 그친구 순간 거기에 나오는 그래픽하고 사운드하고 Darkcast이라는 게임이었어요 그걸 보고서 완전히 뿌리 빠졌죠 그때 아마 제일 처음으로 마우스를 알게 됐고 그래픽 인터페이스에서 보게 됐고 그다음부터 저의 컴퓨터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던 컴퓨터였거든요 컴퓨터 게임을 만들고 싶었어요그 당시에는 컴퓨터 제일 처음에 다 베이직 스잖아요 베이직 하는데 오, 또 그걸 또 만들었는데 이게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그래서 어, 어셈블리어도 공부하고, 모터가 이0이칠도다 공부하고 그때 한번 컴퓨터썼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맥킨토시로 바꾼 다음부터는이 어, 같은 컴퓨터가 보는 관점이 바뀐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떤 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툴이라면 맥킨토시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는 이미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제가 크레이트 하고 싶은 거를 만들어. 딱 크레의 관점이 좀 바뀐 거 같습니다. 마라톤이라는 게임, 마라톤, 먼지, 먼지 아실 거예요. 막 헬로 만든 거기서 만든 마라톤의 게임인데 그게 제가 제일 처음으로 한 어, first person shooter FPS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대학원 넥 때였어요. 이제 제일 처음 이제 트워크 게임을 처음 한 건데 그래서 그때 와이네트워크 게임에 음, 파워, 네트워크 게임, 얼마나 리 그런 걸 알게 됐거든요. 저는 로봇을 만드는 로봇공학자잖아요. 어렸을 때, 일곱 살때 영화 스타워즈를 보고서, 거기서 나오는 C3PO 휴머노이 로봇, r 2 d 2 보고 너무너무 멋있어서, 집에 가는 차에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어, 나는 거기서 로봇공학자가 될 거예요. 하고 그 꿈을 했 쫓아왔어요. 그다음 이제 배우면서, 아, 로봇은 기계적인 것과, 그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그 브레인이 있어야 죠그 브레인이 결국 컴퓨터잖아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배우고,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그러면서 컴퓨터가 이제 저의 여러 가지 바꾼 것 중에 제프로페 내가 지금 하면 로봇공학? 이제 바꿔놓기도 했고,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컨셉을 만들어, 서 뭐, 인기도 되게 많았거든요. 로봇은 피지컬하게 진짜로 움직이는 기계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려요 하지만 컴퓨터 l 재미가 뭐냐면 소프트적인 s i c a l physical, physical, physical, 그래 y s 라디피케이션 그러니까 자기가 구현 s i c a l physical, p h y s i 는 a l physical,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 h y s i c a l physical, physical, p h y s 인터넷 되면서 연결 시키는 도구였고 네, 나중엔 뭐였냐면 저 로봇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을 컨트롤하는 기내라고. 아, 어 컴퓨터는 저한테 있어서 어, 잔 컵이다란 말을 쓰겠습니다. 네, 잔은 무엇을 담든지 새로운 게 되니까 음. 여러분 건배. 아. <웃음> 옛날에 상했던그 그런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기기들이 있고 제가 옛날에 했던 소프트웨어를 돌아가고 보니까 그 추억이 있는 것과 재밌는 것 같은데 또하나 뭐냐면 이제 보통 뮤지엄, 특히 역사박물관과는 달리 역사박물관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정말로 오래된, 물리적인으로 오래된 거지만 어, 컴퓨터 IT 쪽은 워낙 빠르게 바, 바뀌기 때문에 그동안 생겼던 것들이, 뭐 뭐, virtual i t e 으로 생기기도 하고 그런서굉 빨리 바뀌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박물관? 네, 박물관한테 한마디 할게요 원, 0 0 1 1 원, 0 원, 1 0 저도 원, 원, 지, 원, 원, 지,